들어갈거야나들어갈거야왜안 들어가. 너. 안 돼! 왜가안 돼. 어가게내어가더못하가더임잘맞춰임잘왜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지냐어떻게내어떻차시가안인생가랑 똑같냐. 이런 게임은 깔아서 해야 되가데 말이야. 안들어라안들가안 아, 나, 나, 나, 나. 태초마을.. 윈드다 윈드! 아 태초마을 태초마을 트위티드 에임? 에임이 안 좋은 친구한테 딱 필요하겠네 난 너랑 달라 아니! 아니! 왜? 이거 재밌어